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주어진 재료들로 마음껏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 수많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누구나 도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었죠 바로 이런 재미있는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포트나이트에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변태적인 탈출 맵들이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트나이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캐주얼게임인 만큼 각양각색의별 희한한 아이템들이 존재하며 이번 업데이트로 인하여 인게임 내에 비행기도 추가되었고 여태까지의 업데이트에 업데이트를 거쳐 현재까지 별의별 구조물들이 수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 시즌7 업데이트와 함께 포트나이트에서는 유저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선보였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처럼 말 그대로 인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 아이템들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무엇이든 만들 수 있으며 마치 게리모드 마냥 구조물들을 이래저래의 공중에 고정시킬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모두 개조가 가능하여 자신만의 도시를 맵을 만들 수 있는 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개인에게 서버 개념의 섬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인크래프트 처럼 여러가지 구조물을 이용하여 기상천외한 콘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는 프리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 벌써부터 탈출 맵, 점프 맵, 카트라이더 맵, 비행기 전투맵 등등 별의별 이상한 맵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맵들은 마치 서버처럼 코드를 받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서버로 접속하여서 주인이 만들어놓은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비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은 서버에 접속하여 미니게임을 다같이 즐길 수도 있는데요 상당히 가학적인 변태들이 만든 점프 맵부터 별의별 이상한 놈이 만든 카트맵처럼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모드와 제작한 유저들의 맵들이 존재하니까 한번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